크크크크크크크잘 <웃음> 가라. 난안 걸림 시옷 c 야개 같은 거. o 아우 o o Ah! u h Yes! y e Ah! a h 안녕하십니까 풀트입니다어 너가 신입이야? 네 맞습니다 선배님 저뭐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 네 감사합니다 쪽그아뭐 어, 말할 거 있어 존경합니다 선배님 예전부터 동경해왔습니다 크크크크크크 <웃음> 귀엽네 그 사진 한번 찍어도 됩니까 크크크크크 <웃음> 당연하지 곧너 선배들 올 거야 <웃음> 어 어? 얘야 신입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너 나랑 비슷한 포지션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둘이면 전기세 끝장나겠다 <웃음> 아닙니다 제가 좀더 전등 아끼겠습니다 눈 내리까라 열중시어 <웃음>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뻗쳐 너가 모르는 게 잘못된 거야 <웃음> 죄송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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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시상 방금 뭐라고 했어?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야야, 러시 어, 왜? 어제 술 너무 마셨다 그, 이거 진짜 진짜 비밀인데 오, 뭔데? 입국 닫을게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그, 문제들 중에? 뭐야 뭐야 한 마리가 엠부시 드럼, <웃음> 크크크크크 시오색스 진짜 뭔데? 난 전혀 모르겠던데 크크크크크 <웃음> 진짜 비밀이다 근데 엠부시가 좀귀엽긴 해, <웃음> 크크크 설마 너도? 크크크크미엑스 <웃음> 너마. 사내 연애는 안 해? 우리 호텔에도 커플 탄생이냐? 아니 근데 누군진 말해줘야지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사실 그럼지? 룸질... 에구쉽게 크크크크크 시오섹스 진짜? 미친거 아냐? 하나도 뭔가 이상했는데 아니 제프 상점에서 어? 쳐다보는 눈이 진짜 이상하더라고 아니 걔는 엠부시 겁나 놀리더니 놀리면서 정이 갔나 크크 엠부시는 받으려나? 크크크크 그니 큰덕커 뭔데? 귀여워. Oh Oh e l l o Ja-ja They got to know what 룸스, 그시옷 쌍기억들 너무 꿀빠는 것 같지 않냐? 뭐, 일도 거의 안 하면서 지들이 더 우월한 줄 알아, 크크크 리우리응 크크, 개 짜증나, 월급을 줄이던가 심지어 십자가도 사용 못하는 건 손목 없지 않냐? 제프가 거기에 가야 함, 리우리응 크크크크 꼬면 니들이 면접을 잘 보던가, 크크 어, 개꿀빨라다 야, 니가 왜 여길 와? 룸즈 자리 비면 어떡해? 아니, 크크크 애들이 안 와, 먹은가 아니, 크크비읍시오사, 그렇다고 여기 오면 어떡함 크크크시오비읍게 심심함, 여긴 심심할 어. 날이 없겠네 꼬들아, 네가 올 곳이 아니야 크크크크, 가오자네, 넌왜 옛날부터 나를 싫어하냐 얘, 예, 사실 너네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밀렸대, 크크크 아, 그걸 왜 말해? 크크크야 저 새끼 운다 야 크크크크크크 <웃음> <웃음> 우냐 야이 시오 쌍기억 왜 울어 누가 울렸냐 뒤질래 야 미안해 <웃음> <웃음> Okay. <laughs>